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진흥개발원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아, 본 시간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아, 지역유망 중소기업 지원과제에 대하여 공고문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내용은 매년 부분적인 변동이기에 있그당해년도 과제 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과제 공고가 나게 되면 다시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상반기에 과제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아 내년도 상반기 과제를 아잘 준비하셔서 두세개 정도 신청을 하셔서 아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년 본 업무를 접하다 보면 신청 자격 조건이나 과제 난이도 그런 경쟁률 면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국가 r d 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 대표자 재위께서는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내해 드릴 말씀은 과제 공고문을 바탕으로 어 충실하게 안내를 해야 될 예정이며 만일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역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지원 시행계획 사업의 개요는 사업의 목적,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 육성한다. 지원규모는 아, 신규과제 4.6억 4억 6천 원도 되겠네요. 지원 대상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아, 지원 내용으로는 지역별 전략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 및 한도는 정부 출연금이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2억 5천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개정해야 됩니다. 자, 신청 자격 및 지원 분야를 보면요. 신청 자격으로서는 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말하며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연구개발범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동일지역, 시도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 지원 분야는 아, 지역특산화산업 또는 기술로드맵 전략 분야에 속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자유응모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상세 내용은 별점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과제 신청 접수는 매년 3월, 4월, 7월에 공고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어, SM테크의 온라인 업로드를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 본 과제의 지원 제외 사항은요. 주간기간, 공동개발기간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을 따지고 기개발과제 또는 기지원과제의 여부를 따지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도 따집니다. 또한 아, 참여제한 여부도 따지고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도 따집니다. 본 과제도 기술료 납부사항에 있어서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보출연금의 10%를 납부합니다.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 납부할 시에는 3에서 50% 감면을 해야됩니다 아, 마지막 기타 공지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은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두개 과제까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R&D 졸업제에서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합니다. 아, 이 영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 나머지 디테일한 사항은 아, 내년 주 상반기에 과제 공고가 떴을 경우에 아,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